안녕하세요 니선대료강좌라고 있는 아이보스튜디오의 고윤빈입니다 아, 이번에 카메라 로우가 새로 업데이트가 됐죠 12.2.1이었는데 12.3으로 업데이트가 됐어요 자, 그리고 뭔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원래 이쪽에 있던 것들이 이쪽으로 다 옮겨왔죠 옮겨오고 여기 있던 것들도 이쪽으로 다 옮겨 갔어요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하나 뭐가 바뀌었는지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게 밑으로 내려왔죠 밑으로 내려왔는데 이걸 어 누르시게 되면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근데 나는 좌측에 있는 게 편하다 그럴 때는 여기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 필름 스트립 세로로 바꿔주시면 예전이랑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파일 레임을 보고 싶으면 이렇게 사진이 굉장히 작아지네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싱크 세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 부분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자 우선은 베이직은 말 그대로 그냥 베이직이죠 이거 원래 있던 거왜 이렇게 뭉쳐 놓은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게 더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밑으로 계속 내려야 돼 가지고 원래 옆에 있던 거면 이렇게 하나하나 클릭해서 하면 편하기는 한데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놨겠죠? 여기, 레이팅, 집어하는 거랑, 버리는 것까지. 오토를 누르시게 되면 똑같아요. 나머지는. 한번 누르면, 오토로 맞춰지고, 다시 한번 누르면, 정상으로 돌아온다.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고. 언더비 컬러, 모노크롬. 모노크롬을 하게 되면, 아예 이 부분이 없어져 버리네요. 뭐, 이거 올릴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서도 오토. 둘다 끄면 다시 원래대로. 그리고 다음에가 커브. 나머진다 똑같아요. 그냥 위치만 바뀌었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뭐 올리고, 내리고. 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옆에 있던 게 밑으로 점점 내려가야 되니까. 그 디테일은 샤픈. 샤픈도 이렇게, 옆에 게이 클릭해 주시이노이즈리이션이라든가샤프이에 대한 값을 따로따이지정이 따로 가능합니다. 이럼이렇도 마찬가지. 렇게이렇레이션이런 건데 오게이 어, <웃음> 생겼어 오게오렇게누르게게 All. 되면 이렇게, 세가지 <웃음>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니다왜 이렇게, 만렇런이모르이어요이유가 <웃음> 있겠죠. 예전께 더 편한 거 같긴 한데. 그래도 뭐, 모르겠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었겠지. 그리고, 스피터닝 같은 거. 나머지, 옵틱스. 크로마를 없애주는. 어, 프로파일 컬렉션도 가능하고. 렌즈에도 맞춰서. 굉장히 많이 있죠 디스토션도 여기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어뭐 되게 많으니까 정신이 없네 하나하나 열고 닫고 하면서 해야겠어요 다음에는 지오메트리죠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오토로 맞춰주셔도 되고 매뉴얼로 이렇게 따로따로 맞춰주셔도 됩니다 그냥 위치만 많이 바뀐 거예요. 위치만. 레인, 뮤팅. 그리고 맨 밑에는 캘리브레이션. 이건뭐 딱히 크게 건드릴만한 이거 많지 않죠. 색상을 막 이리저리 틀지 않는 이상. 자 그리고 옆에를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은 크롭. 이라든가 이것저것 사이즈가 그 원래 포토샵 내에 있던 그 크롭처럼 생겼네요. 원래 있었는지 그리고 새로 생긴 건힐 힐입니다 힐. 컨텐츠 오해 같은 거를 여기다 집어넣 집어넣은 거 같은데 과연 이걸 여기서 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지가 알아서 대충 위치를 잡아서 이렇게 가져오는 시스템인데. 사이즈도 지정이 가능하고 패드 값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꼭 힐이 아니라 클론도 있어요 도장이죠 근데 과연 이걸 쓸까 음 지금은 제가 얼굴을 해서 그렇기는 한데 어 쓰레기 같은 거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는 사용이 굉장히 괜찮겠네요 근데 이거를 막 지맘대로 여기저기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리고 슬래시 키를 누르시면 지가 알아서 여기저기서 가져옵니다 아, 그때 과연 이거 <웃음> 따로 저, 정해줘야 될것 같은데 슬래시 오토로 해서는 힘들 것 같은데 그리고 아, 비주얼 스팟이라는 게 있는데 비주얼 스팟을 누르시게 되면 사진이 굉장히 좀 기괴하게 바뀌어요 네. 왜 넣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잘 보고 하라고 한 건가 이름이 비주얼 스팟이니까 비슷한 데서 따오라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브러쉬 브러쉬는 예전에 썼던 거랑 똑같죠 선택을 해주고 뭐그 부분을 뭐 밝힌다던가 색상을 바꾼다던가는 하 이렇게 칠을 해 주시고 안 보이죠 그럴 때는 마스크 옵션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제가 칠한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충 음, 잘 칠해졌네 그럴 때에는 이제 색상, 색상이나 밝기가 변하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꺼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밝혀주시면 돼요 휴를 틀 수도 있고 휴가 지금 그냥 확확 틀어지는데 이 밑에 파인 어더스먼트를 클릭해 주게 되면 굉장히 세밀하게 조절이 가능해진다 지금이야 뭐 이걸 왜이런 식으로 만들었냐고 하긴 하겠지만 나중 되면 뭐더쓸 일이 생기겠죠 슬라이더도 오토매틱으로 그리고 그라디언트, 그라디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해주시고 밝히고 이렇게 나머진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레디얼 필터, 레디얼 필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레드아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야외에서 스트로버를 터트리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레드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동물눈도 있네요 동물눈은 좀쓸만하잖 아마 아 동물의 눈이 번쩍거리는 그런 거를 한것 같아요 아무래도 동물은 사람이랑 눈이 모양이 다르니까 음, 나중에 동물이 있으면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스냅샷 스냅샷도 뭐 크게 쓸리는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스냅샷을 찍으면서까지 복잡한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충 그냥 뭐 밝기나 이 정도만 지정을 해놓고서 바로 포토샵으로 넘어가죠. 자, 그리고 다음. 이거는 프리셋. 뭐말 그대로 프리셋이죠. 프리셋을 이중으로 적용해주는 뭐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건 아직 없네. 그 그렇게 하려고 하면 포토샵에 들어가야 되겠죠. 레이어와 레이어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런 그대로 리셋 리셋 시킨 것도 있고 디폴트도 있고 오픈이랑 디폴트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해보니까 그리고 익스포트 세팅을 XMP로 내보내는 거 디폴트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디폴트로 돼 있었는데 무슨 뭐뭘 하면은 맞춰준대요 사이즈를 내 모니터에 근데 껐다 켜봐도 안 맞아 이것도 제가 일일이 수동으로 맞춘 거예요 그냥 싱글로 사도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단축키도 뭐 잘안 쓰고 저는 라이트룸 스타일의 줌이나 펜안 쓰기 때문에 사이드카에는매베드 뭐 하나 더 생긴 것 같은데 아 워크플로우가 일로 들어왔구나 어도비 리포트 퍼포먼스는 한이 정도 해주시고 나머지는 뭐 크게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아, 아까 그, 싱크 세팅. 자, 어, 싱크 세팅을, 예를 들어, 이제 뭐, 어디 갔어? 오토. 오토하고, 좀 밝혀주고. 그리고 나서, 예전에는 여기서 이제, 요 부분에 있었죠? 싱크 세팅. 근데 이제는 여기 있어요. 그냥 여기서 하면 돼요. 카피 에디트 세팅을 하셔서, 이렇게, 근데 이거랑 이거랑 별 차이가 없는데, 이거는 그냥 갖다 붙이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응? 곡사했는데? 카피 에디트 세팅해서. 응, 다 했잖아. 카피. 아 따로따로 세팅이 이거구나 이거는 그냥 세팅을 복사하는 거고 이거는 따로따로 복사해서 복사해서 갖다 붙이기 네.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선택을 다 하고 싱크 세팅 아 되게 귀찮게 됐다 여기 옛날에 그냥 여기서 그냥 한번 되는 거였는데 여기 메뉴를 만들어 주지 이건 아까 있던 그거네요. 메뉴. 어? 싱글로 해놨는데 왜 다시 또 멀티로 돌아갔어? 아무튼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귀찮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편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거에 적응을 해야겠죠. 아니면 예전 거를 그대로 쓰시던가. 지금 봤을 때 제가 달라진 점은 이힐 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전안 썼거든요. 있었 있었다 하더라도 제가 만지는 데는 뭐 거의 여기 아니면 여기 정도니까 그것 도 아니면 이거 프리스 아, 이 정도다 보니까 음그어요 좋아진건지 나빠진건지 그냥 껐다 켰다 하는거고 hdr도 되고 여러가지 선택하면 hdr도 되고 뭐 별게 다 되네요 디테일은 윈도우 10 시스템이 안된다고 한장 한번 해볼까 한장만으로 디테일 뭐야 난 안돼 컴퓨터 오래 맞춘 건데 뭐가 안되네요 만들기 뭐 크게 뭐 확실하게 뭐 왕창 달라진 뭐 그런 건 별로 없네요 이거 하나가 생겼다는 거 과연 그랬을까 모르겠어요 여튼 오늘은 음, 새로운 프리셋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습니다 이제 뭐 계속 방송을 하다 보면은 계속 이걸 쓰게 될 테니까 좀더 뭔가 부연 설명을 더 하게 되겠죠 저도 지금 업데이트를 한지 10분 밖에 안 됐어요 10분은 넘었구나 한 20분 됐나 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직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쓰다 보면 알겠죠 아까 네, 뭐 이것도 헷갈린 거고 세이브 이미지 DNG. 난 이걸 정해져 온 적이 별로 없는데. 이거 뭐지? 아안 쓰겠다고? 다시 한번 누르면 이것도 안 쓴다는 거. 음. 여튼 이렇네요. 자, 여튼 오늘은 새로운 카메라로인 카메라로 12.3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음, 계속 방송을 하면서 알아 가야겠죠 개인적으로 는좀 불편할 것 같긴 해요 이게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점점점점 길어지잖아 옆에 있는 게 좋았는데 어떻게 뭐 옆에 있는 걸 바꿀 수 없나 그리고 이거 클릭하시게 되면 전체 화면이 나옵니다 네. 화면이 잘리겠죠 저는 밑에 작업필출 안 쓰기 때문에 네하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번에 뭔가 뭐 새로운 걸더 발견한다든가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방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